먹은 척해 또. 그 그거 씹어먹는게 잘못된 행동이야? 잘된 행동이야? o l c o o 너너너 o l Cool, Cool, Cool, Cool, Cool, Cool, c 나가. l 어먹 o 어 Cool, c o 근데 강렬하진 않아. 근데 그거 봐 봐라. 엄마 내가 했을 때는 한요 정도잖아. 근데 엄마가 한번 들어 봐 봐. 엄마가 들으면은 난리 나는 거 아니야? 산악게 <웃음> 아니 그거 같아, 엄마. 저기. 응. 아싸. 안 물을 테니까. 냅둬 이거 같은데? 아 알았어 안할 테니까 일단 나 혼자 여기 있게 냅둬 이거 같은데? 그치? 마치 내가 잘 쓰던 말 같아 알았어 알았어 안 먹을 테니까 일단 가나 여기 혼자 좀 있을게 <웃음> 그거잖아 귀여워 재롱아 재롱아 재롱이 근데 내가 들 때도 으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? 내가 들 때도 왜으 하지? 어? 안하놨다. 으 엄마 내가 으 안하게 음. 데려오는 법을 알려줄게. 음.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 쟤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아. <웃음> 아니 근데 자연스럽게 내려면 오 되는데 제가 아니야 어우 진짜 우와 정말 난 몰랐지 아 그랬어 우와, 그랬었구나. 우와. 야, 와 그랬었구나 와야와 진짜 재밌었겠다 그치 그러면 그러면 와 진짜 그럼 끝나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치 와어안 되네 아니야. 지금 그대로 이건 뭔가 원래 이렇게 살아라 굴면 리 되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아 너무 살살 e 구나? 알았어 혼자 있어 그 r e 그러면은 혼자 은쓸은하쓸하이까이어폰을폰을이 응? 들어. 뭐어으면으이서이 있어. 있어 노 I'm sure. I'm sure. I'm sure. I'm Coi c <웃음> 안녕.